납품일자를 탭정지에서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납품일자 컨트롤을 클릭해 주시고 기타 탭에서 탭정지 예를 아니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탭정지를 아니오로 하시면 탭정지가 되지 않고 다른, 세, 다른 컨트롤들만 탭정지가 됩니다